나는 자동차 경주를 아주 좋아하는데 자동차 경주 학원에서 배웠던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가르침 저도 똑같이 배웠거든요 자동차 연수할 때 똑같이 배웠는데 그 가르침 하나는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정말로 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신념 신념 그러니까잡아요 결심이 확고하면은 언제라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신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내가 오늘 이걸 들었다고 해서 이게 내 신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아 저렇게 생각하면 좋겠구나 에서 끝나는 거지 저게 내 신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 들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내 신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야신은 미루긴 해도 야 거절은 안 하더라 어 늦게 와도 주더라 늦게 주면은 더 주더라 어? 더 크게 줘 이렇게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념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야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확고하게 결단을 내린다고 하면은 야그 모든 상황을 180도 뒤집을 수 있어 이런 신념을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이 신념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늘 말하는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신념에 근거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신념이 이렇게 탁자가예요 탁자. 근데 거기에 걸맞는 경험들. 경험 하나당 이 다리가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테이블에 다리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테이블이 더 견고해지겠죠. 그 신념이 견고해지겠죠. 그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이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쌓는 겁니다. 경험과 체험. 내가 얼마큼 해봤는지 에 따라서 신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겁니다 지식으로 쌓는게 아니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와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 끌어당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우연의 일치 같고 어쩌다 맞아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체험을 하고 수많은 체험이 쌓이니까 이제는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거죠 신념이 생긴거죠 아 생각은 확실히 현실이 돼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생각의 소산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생긴거죠 이 세상은 신념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소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왜냐? 이 세상은 내생각의 반영이잖아 그렇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면은 송출되는 인출되는 세상의 값도 바뀔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인설트 값이 바뀌었으니까 입력되는 값이 바뀌었으니까 송출되는 값도 바뀌어야 되죠 그죠? 아웃풋도 바뀌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들, 그런 신념들이 생기는거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체험들을 통해서 지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내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념들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잘 생각을 하면은 어그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생각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새롭게 갖기를 원하는 그신념에 뒷받침이 되어주는 체험들이 과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살면서 못해도 진짜 어 열댓번은 체험을 했을 거예요 진짜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체험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처럼 누구나 다 겪고 살아가는 법칙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 겪을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성공했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실패를 했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연애에 성공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돈이 내가 많이 벌었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결핍했는지 아주 명령백백합니다 진짜 아주 정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자,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66페이지의 소제목이 뭐냐? 바라보는 대로 얻는다. 자, 누가 봐도 끌어당김이죠? 바라보는 대로 얻는다. 자, 사람들은 수없이 자신의 감정을 바꾸고 싶어하지만 정작 방법을 잘 모른다. 어떤 일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그건 누워서 떡 먹기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곧 그때처럼 기분이 나빠진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 그쵸? 그충카님저 너무 요즘에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충카님저 너무 초조해요 충카님 자꾸 제가 원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하죠? 그 모두 다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죠 감정 불안한 감정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없을수있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수있나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자 감정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점을 바꾸는 것이다 감정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점을 바꾸는 것이다 자 생각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 지금 이순간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팔다리가 내가 만약에 지금 팔다리가 모두 없다면 팔다리가 모두 없다면 어떨까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일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화장실은 어떻게 가지? 밥은 어떻게 먹지? 산책은 어떻게 해? 밖에 풍경 볼수 있나? 어,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뭔가 절망적이고 어떻게 살죠? 그 상태에서 다시 지금 이 순간을 돌아와 보세요 팔다리가 멀쩡한 지금 이 순간을 돌아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내가 진짜로 행복했던 순간들 있잖아요 대학에 합격하고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거나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소유하게 되거나 사게 되거나 그랬을 때 그때 떠올리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했을 때 기분 너무 좋잖아요 감정이라는 거는 되게 재밌어서 이게 뭐랄까 단순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바라본는 대로 얻는다고 하죠 내가 좋은 걸 바라보면 좋은 감정을 얻고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감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감정을 얻고 나쁜 감정 속에 머면은 그 나쁜 것을 실제로 얻습니다 나쁜 것들을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감정을 얻고 좋은 감정을 얻으면 좋은 것들을 실제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심상화라고 해서 마음으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죠 뭘 그리냐? 기분 좋은 그림을 그립니다 기분 좋은 그림 내가 돈이 많다면 어떨까? 내가 정말 재벌이라면? 내가 정말로 유명하다면? 내가 정말로 명예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돕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잘생겼다면? 내가 원빈이라면? 내가 뭐 전지현이라면? 내가 뭐 내가 정말로 예쁜 뭐애완반려견을키우고있다면 그런 기분 좋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바라보는 대로 얻는 겁니다 바라보는 대로 얻으니까 좋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공감이 되는데 자 초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행동까지도 좌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초점에 좌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두말하면 잔소리다. 생각의 초점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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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대한 정말로 좋은 비유이다. 살다보면은 우리는 통제 불능 상태로 미끄러질 때가 있다. 그쵸? 아 지금의 상황들이 진짜 내가 통제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절망적인 방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는 그런 시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자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면서 강사가 말을 이었다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부딪힐까봐 겁나는 대상 즉 벽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갑자기 자동차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한두 번씩 들어보았을 것이다. 넓디 넓은 곳에서 부딪힐 것이라고는 공중전화 부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부스를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 확실하게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자, 그게 중요하죠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에 어떤 장애물이 보여요 그 장애물을 확실히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장애물에 집중을 하고 그 장애물에 집중을 하니까 그 장애물에 들이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어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더 커져서 우리의 삶이 더 절망적으로 빠지는 일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되었든 결국은 자신이 초점을 돌린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강사는 내게 이렇게 충고를 했다. 우리는 미끄럼 연습차를 타러 갈 겁니다. 이 차에는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 차 바퀴가 들리고 차는 통제 불능 상태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미끄러질 때 벽을 쳐다보지 마세요. 가고 싶은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는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죠. 잘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처음 연습을 나갔을 때였다. 내가 차를 한껏 빠른 속도로 몰고 있을 때 강사가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차가 통제 불능 상태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내 눈이 어디로 향했을 것 같은가? 그렇다. 바로 벽을 향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벽을 들이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포에 질렸다. 그러나 그 순간 강사가 내 머리를 붙잡고는 왼쪽으로 돌렸다. 탈출할 방향을 보게 한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나는 곧 충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내 머리를 돌린 이상 그가 지시하는 방향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내가 그 방향으로 초점을 돌리자 나는 따라서 그쪽으로 핸들을 돌리게 되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돌렸고 우리는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가 얼마나 안도의 숨을 내쉬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사실이 있다. 초점을 바꾼다고 즉시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 시차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바꿔도 시차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쪽을 바라보다가 긍정적인 쪽을 바라봐도 바로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초점을 돌리는 순간과 실제 행동하는 순간 사이에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초점을 바꾸는 편이 훨씬 현명한 것이다. 다시 자동차 얘기로 돌아가보자. 내가 확실하게 교훈을 익혔을까? 완전하게 익히지는 못했다. 두 번째 벽 쪽으로 미끄러질 때에도 강사가 갈 곳을 바라보라고 내게 큰 소리로 환기를 시켜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세 번째에는 세 번째에는 아무런 제시도 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제 내 차가 미끄러질 때면 와! 하면서 내가 가르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린다. 그러면 바퀴가 방향을 바꾸고 곧내 차도 그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된다. 이 얘기가 초점을 바꾸면 항상 성공할 것이라는 뜻인가? 뜻일까?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한다. 이 얘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 레스터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레스터 저한테는 너무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빚이 30억이 있고 저는 아무런 직업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말을 해요.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해결책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해결책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람은 결국에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얻게 된다. 초점을 바꾸는 일, 결단을 내리는 일, 신념을 바꾸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가능한 일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이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근육은 뽀빠이처럼 한순간에 불끈 솟아나지는 않는다. 근육은 조금씩 붓는 것이다. 하지만 장담하건데 초점을 조금만 바꿀 수 있어도 우리의 현실은 엄청나게 변화한다. 자, 맞습니다. 자, 배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가는데 그 방향키를 조금만 돌립니다. 1도만 돌렸어요, 1도. 1도만 돌려도 자, 이게 이 배가 1년 이상 간다고 봐요. 뭐한달 동안 간다고 보면은 1년 뒤에는 원래의 경로랑 한참을 벗어나 있어요. 그죠? 한참을. 아예 다른 경로에 가고 있습니다. 항로를 1도만 돌려도, 그죠? 1도만 틀어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핸들을 1도만 틀어도 어, 나중에는 벽에 박죠. 직진을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의 초점을 조금만 바꿔줘도 우리의 삶이 바로 바뀌진 않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이 내 통제를 벗어났을 때 너무 절망 적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 이렇게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와내 삶에 막 빚이 막 어? 잔뜩 쌓이고 막 어? 대출 빚이 막 가득하고 막그 빚을 갚을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해결하지? 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뭐지? 해결책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 해결책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표정을 맞추는 거 왜냐 인간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대로 얻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엔 앤서니 라비스의 말 뭡니까 마음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 똑같습니다 무엇을 바라볼지 잘 생각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그랬거든요. 운전 그 해주는 연수을 해주는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서 딴거 기억 안 나는데 그거 한딱 생각 나요. 자동차는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간다고. 어, 네가 보는 대로 갈 거야 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골목길 좁은 골목길을 갈 때, 그럴 때 이제 왼쪽 오른쪽에 막 전봇대도 있고 막 옆에 차도 있고 막 엄청 좁잖아요. 그럴 때그 차들을 보지 말고 네가 가야 될 방향. 그 해결책이 있는 곳, 거기만 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알아서 차가 글로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잖아요. 운전해보신 분들 아시죠? 내가 갈 곳을 봐야되잖아요. 물론 이제 운전을 더 잘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을 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으로 향 가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내가 바라본 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긴급상황때도 긴급상황때도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핸들 꺾게 되잖아요. 음.